이 답을 딱 하기가 어려움, 어렵습니다. 이를테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. 어, 양학수술은 뭐 실제로 이제 사고의 소식들이 빈번하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위험한 부분도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사실 저도 제가 만약 수술받는 사람이라면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윤곽수술하고 양악수술하고사고난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보고 수술을 결심하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 분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택시기사 중에서 무사고 경력 10년 20년 이렇게 달고 있는 분들 이런 분의 택시를 탔다 교통사고 날 확률이 어떨까요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에 차를 타거나 그런 운전을 하면 굉장히 사고를 하 확률이 높아지는데 안전운전을 잘하는 사람 차를 타면 사고 확률이 낮은 것처럼 수술도 안전수술을 하는 의사한테 받으면 사고의 확률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려운 수술인 건 맞지만 음, 이럴 때면 문제가 어렵다고 다못 풀진 않잖아요. 그쵸, 그쵸. 근데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도 잘풀수 있거든요. 기본적으로 실력이 굉장히 좋은 의사한테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게 굉장히 안전 쪽으로 더 치중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의사한테 수술을 받을 때, 어, 위험도는 현격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음. 기본적인 실력,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걸 얼마나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, 음. 이런 부분을 하고 안 하고 또 실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위험도의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수 음. 있다는 부분은, 어,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